왔다 왓슨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최근에 가장 핫한 선에 과자 꼬북칩을 확보하기 위해서 솜씨 많은 마트와 슈퍼를 전전건강하다가 드디어 대형 마트에서 두 개의 꼬북칩을 확보했습니다. 초코트루스 맛입니다. 이 초코트루스 맛은 추가 토핑을 해서 달콤한 초콜릿을 만들어 왔습니다. 재원으로는 무게가 한 80g 정도 되고요. 일반 스낵에 비해서 약간 무거운 편입니다. 그리고 30g 당165 칼로리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 성분으로는 나트륨과 탄수화물, 당류, 지방, 포화지방, 단백질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트랜스 지방이라든지콜레스토레올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봉을 해야죠 이렇게 개봉을 합니다 향기가 샤 올라옵니다 아, 뭔가 다릅니다 달라아 처음 봅니다 이 안에 내용물은 저도 처음 봅니다 그 맛을 보겠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오 음. 기가 막힙니다. 대박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장난이 아니네요. 숨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잃고 찬된 이유가 있습니다. 아 하나씩 먹기에 성격을 배서 안 되겠어요. 그냥 부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삭아삭한 게 정말 맛있네요. 거북치 그대로 먹는 우유에 타스 먹는 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북치 그대로 한 모금 보겠습니다. 초코츄르스 맛의 꼬북치. 아 달콤합니다. 그런데 입에 지꺼기가 남는 기분이 없어요. 상노가 들어갑니다. 아삭하고 그리고 굉장히 달콤합니다. 아마 추가 토핑을 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위에 타서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먹어봐야 맛을 알죠 아 콘칩을 먹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침에 시리얼을 먹는 듯한 그런 맛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대로 먹는 것이 더 맛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정말 맛있네요 이야. 오늘은 최근에 가장 핫한 인기 있는 스낵 중에 하나 꼬북칩을 맛보았습니다 그중에 초코 추로스 맛이었습니다 정말 쫄깃하고 입에 들어가니까 싹녹고아삭하고 달콤한 맛이 났습니다. 인절면을 먹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맛있습니다. 남녀노소에게 딱 맞는 선액입니다. 기회 되시면 반드시 한번 사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맙습니다.